안녕하세요. 공돌아재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스마트워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. 음, 제가 원래는 핸드폰이 있는데 뭐 워치를 또 시계에 차고 다니는 거는 약간 사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뭐 시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뭐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좀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샤오미에서 그 GTS라는 제품, 이 제품이죠. 요 gts 라는 제품이 출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꽤 저렴하고 디자인도 뭐 보시는 것처럼 괜찮아서 이 제품을 사서 한 2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가성비는 매우 좋았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애플워치 도 한번 사볼까 해서 이번에 그 애플워치 7 이죠 그래서 7으로 구매를 했고요 사용기를 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워치 하고 요 샤오미 어메이지 핏이죠 어메이지 핏 gts 인데 이 제품을 장단점을 좀 얘기를 좀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애플워치에 대해서 장점 단점 말씀드리고 다음에 요 gts 제품의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로 전화를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런식으로 뭐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뭐 키패드도 되고요 그래서 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되더라고요. 저도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뭐 회사에서 이렇게 시계를 들어서 전화를 받거나 하는 거는 불가능한데 이제 주말에 이제 집에서 쉴때 항상 저는 핸드폰을 뭐 손에 달고 다니지를 않거든요. 그래서 그냥 집에 핸드폰 두고 가끔 누가 전화 왔을 때 시계로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제가 뭐 전화를 걸 때도 시계로 걸수 있다라는 게 상당한 메리트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일정 같은 거를 애플워치하고 연동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GTS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자체에도 이제 일정 앱이 있기는 한데 그게 뭐 핸드폰이랑 연동이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 시계 자체 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는 음 지금 네이버 앱을 이용을 해서 뭐 이렇게 일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일정들이 워치에 들어가고요좀뭐 보여드릴게요 워치에 들어가고 뭐 이런식으로 이제 일정에 이제 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뭐 들어가 있어서 이런거를 이제 다볼 수가 있고요 알림도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꽤 장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워치는 뭐 퀄리티가 매우 좋아요. 뭐 안돼 뭐 디자인도 괜찮고, 근데 뭐 GTS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. 네, 뭐 이것도 뭐 퀄리티는 좋구요 다만 이제 뭐 무게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GTS가 훨씬 더 좋습니다. 워치 같은 경우는 앱을 뭐깔 수가 있어요. 뭐 이런 앱들을 내가 뭐 구매를 한다든지 깔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이것도 어, 기존에 이제 핸드폰 쓰시던 분들이 이게 뭔 장점이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gts는 그런게 안됩니다 앱을 뭐 추가로 깔거나 설치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 내장된 앱 한도 내에서 이제 유저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추가로 애플워치에는 앱을 어떤거를 넣냐면 뭐 남들 많이 쓰는 요 환율 사슴모양 그 다음에 뭐길 찾는거 뭐, 그리고, 운동하는 거. 저는 자전거를 타서 스트라바를 넣어놨구요. 이런 것들은 이제 어메이지 비비에서는 전혀 사용이 안됩니다. 그냥 뭐 단순하게 시계에 알람, 그 다음에 알림, 뭐, 그 정도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이제 다음으로는 워치에 이제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다들 아시겠지만 배터리 문제에요. 하루에 한번 충전 꼭 해야 되더라구요. 안 하면은 뭐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고, 그래서 원래, 지금 요 어메이지 핏 같은 경우는 제가 배터리는 아예 신경도 안쓰고 원래 배터리 인디케이터를잘 뽑아 내지도 않거든요 뭐 얘는 있기는 한데 요런게 원래 신경도 안써요 뭐 보통 한번 충전하면 최소 일주일 최소 일주일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충전하면은 뭐한 일곱 여덟시간 이내에는 이내가 되면 뭐 배터리가 한 20% 30%가 남기 때문에 지금 항상 뭐 배터리 쪽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. 두 번째로는 가격 문제겠죠? 이게 제가 45mm인데, 55만원인가? 뭐 하여튼 그 정도 줬던 것 같고, 이거는 12만원 정도 줬습니다. 뭐 가격 차이가 엄청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께. 두께를 보시면, 음, 애플워치가 두꺼워요. 그리고 무게도 애플워치가 훨씬 무겁고요. 네,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요게 밀레니즈, 그 스트랩인데도 얘는 그냥 가죽이거든요 근데 얘가 훨씬 무겁습니다 아 그리고 또 워치의 단점이 이게 화면이 너무 밝아서 제가 저는 이제 밝은 화면을 잘안 쓰는데 지금 보시면 카메라 상에서는 둘다 밝아 보이기는 한데 실제로 보면 지금 워치가 훨씬 밝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워치 같은 경우는 이 워치 베이스가 한정적이에요 근데 GTS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워치도 제가 커스텀 한 거고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요 커스텀한 이 워치 화면이 그 어메이지빕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능이 다 호환이 되는데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그게 호환이 되지가 않아서 대기나 그런 게좀 문제가 있어서 모든 기능을 호환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번 해보고 그냥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 중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GTS 제품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을 우선 첫 번째로 싼거가 장점이에요 이게 싸기 때문에 진짜 그냥 손목에 차는 전자시계처럼 다루고 그냥 편하게 하고 뭐 어디에 뭐 제가 제가 회사에서 뭐 일을 할 때도 노가다 비슷한 일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전혀 뭐 시계를 풀어서뭘 하고 뭐 이렇게 챙긴다든지 소중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걸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gts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아이폰 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 에서도 이 제품 잘 사용을 했고요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는 얘가 진짜 너무 앞섭니다 최소 일주일 이었고요 제가 처음 샀을 때는 한번 충전하면 한 14일 정도 사용 가능했어요 네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워치 대비 뭐 전혀 뭐 꿀린다든지 그런거 없습니다. 솔직히 멀리서 보면 얘도 워치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는 gts 제품의 단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왠지 죽은 제품이라 여기 이거를 사용을 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어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개인 프로필 작성하고 뭐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거를 하면 왠지 내 정보가 중국으로 갈것 같은 그런 좋지 않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쓸만한 어플이 별로 없어요. GTS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뭐요런 어플들이 있거든요. 나침반, 스톱워치, 카운트다운 뭐 요정도가 있고요. 아 원래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있는데 지금 제가 요거를 초기화를 시켜놓은 거라뭐 이렇게 날씨, 운동 뭐 이런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. 그러니까 시계에 알람, 뭐, 기상 알람이라든지 핸드폰 문자, 그 다음에 전화 오는 거 알람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위에 기능은 솔직히 뭐, 쓸 수가 없습니다. 특히 저는 요거 처음 샀을 때, 그제 일정, 그니까 러 제가 네이버에서 작성했던 일정이 여기서 알람이 떴으면 하는 게 바람이 있었는데, 뭐, 네이버를 깔수 있는 뭐 그런 장치들이 없거든요. 그래서, 그런 거할수 없는 게좀 단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단점은 예, 이제 밖에서 제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뭐 GPS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 GPS 잡는데 최소 2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풀러치 같은 경우는 실외에서 이제 GPS를 잡으려고 해도 금방 잡히는데 이 GTS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안 잡혀요 굉장히 좀 귀찮아요 뭐 실외에 어떤 활동을 기록한다든지 한, 할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하더라고요.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캘린더 앱이 자체에 지원하는 앱은 있는데 솔직히 거기다가 뭐다 써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보통 뭐 구글이나 네이버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. 근데 그 구글이나 네이버 캘린더와 연동이 되지를 않습니다. 두 제품에 대해서 이제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계에 알람 정도만 받으면 된다. 그정도 생각을 하시면 어메이지 gts 제품을 좀 사시면 될것 같고요 뭐그 위에 저는 길찾기도 하고 뭐 환율도 하고 뭐 이런 위젯 뭐 이렇게 위젯 같은 거 써서 뭐 멤버십 카드를 쓰고 뭐 하여튼 여러가지 기능을 하시고 싶을 때는 워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워치는 좀 많이 비쌉니다.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 정도의, 이 정도 기능이면, 아, 좀 비싼 것 같기는 해요.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워치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개다 장단점이 극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워치처럼 이런 기능이 있는데 혈중산소나 심전도 이런 기능 빼고 배터리가 한 이틀 정도만 가고 가격이 한 30만원? 뭐, 30만원 후반? 이면은 무조건 요두 제품 안 사고 그 제품 살것 같아요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